안녕하세요 오늘요 맛있는 갈비탕을 끓일라고갈비를 준비했네요 이 호주산이에요 국산 아니에요 아 국산 이 정도 살려면 너무 비싸 흰물을 빼줘야 되니까 물에 좀 담가놔야 돼 이게 찐병인데 그냥 갈비탕으로 끓일 거예요 정종을 한 100ml 정도 부어주고 설탕 설탕은 고기를 부드럽게 해 줘요 이렇게 설탕을 다 녹여서 1시간 정도만 담가두면 됩니다 한 시간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핏물이 많이 다 빠졌어요. 고기가 허해졌네. 핏물이 다 빠져가지고. 고기를 이제 씻었으니까 넣어주고 물에 센 불로 끓여야 돼 처음에는. 마박김치는 모양으로 썰어야 되니까 무가 너무 많은 맛이 없어. 또 잘라서 이렇게 끓으면은 버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핏물하고 같이 이거 지저분한 거를 걷어줘야 돼. 그래야 국물이 깨끗. 해 기름을 걷어내고, 이제 물을 넣어줘. 익을 때까지 끓여. 짠! 젓갈로 물을 이렇게 찔러봐서, 무가 물컹하게 들어가면 건져내야 돼요. 너무 오래 놔두면, 무가 너무 물컹물컹해지니까. 뭐, 무를 먼저 건져줘. 아직 고기는 푹 별일 물렸으니까, 조금 더 끓여주고요. 건져내고 10분 더 끓였어요. 이게, 이게 젓가락 이게 렇 들어가면은 다 익은 거예요. 다 물러진 거고. 또 건져내야 돼. 이제 이거 국물을 냉장고에다 넣어 놨더니 기름이 다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다 건져내야 돼. 소기름은 불을 켜 주고 물을 이렇게 나박 썰어서 좀 도톰하게 고기도 큰 거를 한번 썰어 주고 같이 이게 식당에서 식당에서 파는 갈비탕은 이 무가 없는데 가정에서 끓이는 거는 시원한 맛이 나라고 무를 넣는 거요 예 식당에서는 이게 잡채를 넣잖아 이거는 파를 동글동글하게 썰어야 돼 이게 파는 똑같은 파인데 썰는 <웃음> 정도가 달라 마늘 국간장 초흰거려 이 조물조물 같이 무하고 섞어서 조물조물 묻혀줘 가지고 이제 물이 끓으면 넣어야 돼. 조금 푹 끓여서 짠. 다 익어서 한소은부르르랑이 끓여서 먹으면 돼요. 싱거우면은 여기서 오, 가... 냄새 좋네. 냄새 좋아. 음. 싱거우면 음,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해야 돼. 왜냐하면. 국간장만 하면 국물이 너무 까매. 조금은 각자 넣어먹는 넣먹, 걸로. <웃음> 조금만, 넣, 아, 조금, 어? <웃음> 조금만 넣을게. 조금씩 넣어. <웃음> 짤까봐 그냥 벌벌 떠내 그냥. 아유. 간간한 게 좋은데. 간간한 게 좋아? 응. 음. 근데 조금 내라 그래. 간간한 게짠 거야? 그럼, 아유, 한장 하거든요. 아. 아, 음, 삼삼한 게 조, 좋다 아, 그래 삼삼한 음. 게 좋아. <웃음> 간간한거 짠거야? 그래 간간한거 짠거라고 심심한거라고 간간한거 심심한건나 심심한 거. 다 됐습니다 갈비탕 맛있는 갈비탕 자자자자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이 안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 짭짤한게 싱거운거래요 아 이거 삼삼한 게 싱거운 건데 그것도 모르고 <웃음>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요. <웃음>